약간, 저희, 집에 온 기분. 그, 데뷔하고 바로 그 영상 찍은 거 기억나요? 그, 네. 여기서 찍었는데. 그때 그, 시계도, 11시 30분으로 맞춰놓고. 여기가 거기네요. 11시 30분, 그화재 거기. 지금은, 아, 네. 그, 뗐지만. 그, 사실 망가져가지고 맞춰놓은 거예 네. 그 여기 있어, 엔진 좀. 그것도 엔진분들 깨치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엔진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인사로 오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팬녕세요 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하요 안녕하세요. 리요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세요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MC를 받게된다 TV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어, 나한테. <웃음> 약 3년만에 드는, 이번에 컴백 무대를 m 카에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최초, 무대 최초 공개. 김성현 선배님 님. c a 데뷔 무대. Soul 맞나요? 희승이 형한테. 없네요. 희승이 형. s o 이 어디야, s o 솔. 솔. 와, 잘한다. 솔. 2시 M카에서 출연합니다. NF의 얼음 소년 성훈. 얼음 소년 성훈. 할수 있다. 올라가 오늘 한번 깨보는 거야. 내 네, 자신. M카운트 다음 무대에 너무나도 서보고 싶었습니다. M카청부 네, 데뷔 무대들. NF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겠습니다. <웃음> 네. 올라가겠습니다. 랩 네. 딱 어서오세요 하면은 딱가지고네 데뷔 3주만에 첫 MC 도전! n f n 의 얼음소년 성훈 n f 의 리더 청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주인공가 될까요? 1위 보여 주세요, 주세요. K-POP 차쇼 M 카우트다운 앞서 크리스마트 채워받았나요? 안녕 <웃음> 어현들이 나왔네요 오 고마 어. 아, 오늘 MC 해봤는데 처음으 해봤는데 이제 생방송이기도 했고 해서 제가 실은 이게 좀 절었지만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도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또 무대도 세 개나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음방에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파이팅! 오늘 m c n 처음 해봤는데 어, 뭔가 무대보다 아, 더긴장되는것 아,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또, 앞으로 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익명 마이크 잡게요 N.I.F. 성공 마이크 잡게요 이번 활동 마지막 무대. 막방이네요. 막방. It's real. 리얼이네, 막방. 막방. 다음 앨범 때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약간 완성된 모습을 많이 벌써. 오래 보여드리고 싶네요. 벌써 약간 준비 단계에 들어갔어요까 응. 응. 준비 단계인가요? 준비 단계. 단계인가. 준비 단계에 들어갔지. 준비 단계를 준비하는 단계 아닌가? 그거죠. 그, 그게 그거죠. <웃음> 프리페어 프리페어. 프리프리페어 님. 응. 에나 응. 이쁜! 응. 에나 <웃음> 나, 하이픈! 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 어. 잘 보자. 오늘, 막방이었습니다. <웃음> <진짜>. 이승용, <기분이> 뭐... <웃음> 막방인데 기분이 어때요? 오늘 뭐, 일부러 뭐, 찍고 있어요 어때요? 막방이요? 추억으로 다 간직하려고. 안녕, 파이팅파이팅 바이! 파이팅. 나중에 이게 새벽에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꿀잼이네. 아, 근데 너무, 너무 욕심 생겨서 틀릴 것 같아요. 근데 네, 뭔가 다 보여주, 보여주겠다 생각해. 그 생방이라 너무 흥분하면은 틀수 있어요. 맞아, 딱 정해진 느낌, calm down.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웃음> 오, 잘 나왔다. 이제 그 무대를 들어가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사실 저는 무대 들어가기 전마다 마인드 컨트롤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살짝 이렇게 춤추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생방송 이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또막 방이니까 또 막방이니까 더 긴장이 되는데. 하나 둘 셋. Yeah. 저희끼리 다같이 모여서 렛 미인 라이브 연습을 했습니다. <웃음> 기본기 연습도 하고 근데 이게 확실히 한번 하니까 바로 좋아지 역시 엔하이프는 아닐까? <웃음> 역시 항상 어,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엔하이프는 아닐까? 꾸니오이 성장하는 약간 속도가 약간 시속 1km여도 약간 이렇게 천천히라도 성장하는 막방 <웃음> 끝! 아 끝났다! 아 막방, 이제, 끝났습니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좋습니다. <웃음> 마지막 은 레몬. 야, 이것도 진짜. 영상 찍어 느낌이 느낌 이상해. 끝났어, 오늘. 기분이 마베. 어떠냐? <웃음> 네, 그래도 음방이 재밌었는데. 좀 아쉽긴 해? 약간 그, 할머니는 없어도 이게, 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나마, 좋았는데 연습할 땐 그런 게 와! 이런 게 없잖아요. 아이랜드 때부터 h 렇게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a n d b o 이이 추억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o k to be a handbook book. I bought a b o o 때 to be a h a n d 주세요 k book. I b o u g h 을 a book 를 짓게 되는데요. 요 되게 엔진분들도 많이 사랑과 관심 주시고 저도 뭔가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고 이렇게 또 n i p 으로 데뷔할 수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다음 앨범 때더 좋은 모습으로 오는 선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 앨범인 만큼 엄청 뜻깊은 순간도 많았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진짜 어, 어, 성공적인 데뷔였고요. 그리고 또 엔진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데뷔해가지고, 또, 또 앨범까지 저희 엔 i 이만 앨범으로, 좋은 컨셉으로 이렇게 데뷔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잘 활동했습니다. 다음 앨범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굉장히 이번 대표 활동이 빨리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되게 하는 게 많았고 사실 처음이어서 조금 약간 서툴기도 했고 물론 너무 좋은 부분도 많았고 약간 어 행복한 부분도 많지만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뒤로다 보니까 다들 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약간 좀, 어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것 같아요. 요즘 제가 만약에 10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약간 1도 안 보여준 것 같아요. 활동 계속해서 계속 하면서 조금씩 더 엔진분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이름과 저희 엔하이픈의 이름을 처음에 같이 만들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엔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이번 앨범보다 더 멋있고 더 재밌고 더 함께 둘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준비해 해나가면서 다음 앨범에도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사했고 다음 앨범에도 함께해요. 처음이어서 어설프기도 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어, 이렇게 겪으면서 많이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정말 많이 사랑받은 것 같아서 행복하고 어, 더 많이 보답.. 보다... 드리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앨범에는 어꼭 엔지니어 여러분들을 만나서 직접 뵈서 무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엔지니어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어 우리 보드데이원 앨범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진짜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야 첫 번째 앨범이 끝나고 그래고 데뷔를 하기 전에 약간 데뷔를 하면 팬분들이랑 직접 만나겠지라는 이런 로망이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웠어서 2집이나 앞으로 있을 그런 앨범에서는 꼭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 1집 보더데이원 앨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앨범 또 많이 <웃음>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